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3학년 재학 중인 신선입니다 아, 어, 제 입시곡은 시마노프스키 바레이션 곡기 3번이었습니다. 그걸 연주하겠습니다. 연주하겠습니다. 그걸 연주하겠습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긴장하신 건가요? 아이 저희 아이 저희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안 합니다 저희. 걱정 마세요. 네 오늘은 또모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어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. 어네 지금 마침 또 여기 망치 쳐오고 <웃음> 때렸습니다. 네자 네, 오늘 자 어. 오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오늘 게릴라 데이트거든요. 여비스팩 응기머리 자그 다음 자 여기 또 아, 게스트를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제가 대신 자기소개 <웃음> 아, 네.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어 또모 백승준 PD입니다 <웃음> 남이 대신 자기소개를 <웃음> 저, 해줘야 돼요 미미미만 년이도 있는 거 우리. 아니야 마트 <웃음> 그거 아니에요 마트 다녀오셨나요 네. 어떠신가요? 저 심정이 지금 아, 떨려요 아.. 지금 또 떨려 떨리... 자 그다음 자 그다음, 자 그다음 자 이제 해빈파크를 저요? 네해빈파크해빈파크 해빈 파크? 어, 네, 네. 안녕하세요 이, 어, 이분이 사실 교포에서 왔어요 아 교포에서 왔어요 <웃음> <웃음> 교포 어, 출신입니다 <웃음> <왔어요>. 어, <웃음> 캐나다, <토라네오, 웃음> 아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 토라네우 아이씨 토라네우 이탈비카우 비코 Yes. 토라네오, <웃음> 어, 이토비코. 어, 이토비코, yes. 어, 그래서 뭐 어떻게 한국을 오셨나요? <웃음> 음, 저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. <웃음>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가 비행기 타고. 아또 새로운 게스트가 왔네요. <웃음> 형 엄청 잘 생겨진 것 같다. 머리 자르고 나니까. 하늘씨를 모셔봤습니다. 게릴라 데이트 하고 있어요 지금. 예. 네. 아 지금 밤하늘씨를 모셔봤습니다. 데이트를 난 아니에요. 자 밤하늘씨 오늘 심정이 어떠신지. 아 사회적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제가 승엽이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, 앞으로 승엽이 제가 아, 잘 감사할게요. <웃음>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.